내가 제가 저번에 직구시킨 게 벌써 왔는데, 지금 열어볼게요. 생각보다 얼마 안 시켰는데, 일단 제일 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베이킹할 때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사봤는데, 영양효모라고, 영어로는 뉴트리셔널 이스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 넣고 비건 크림치즈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이거 한번 사봤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래놀라들인데 이두 개는 밥스레드밀에서 나오는 허니오트 그래놀라예요. 제가 원래 베이킹할 때 제품들을 밥스레드밀에서 자주 구입을 하는데 여기 그래놀라도 맛있다고 해서 두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것도 밥스레드밀 건데 음, 이거는 그래놀라가 아니라 뮤즐리예요. 뮤즐리도 좋아해서 한번 이거 사봤어요. 이두 개는 제가 코스트코에서도 봤는데 러브크런치라고 초콜릿하고 딸기 조각 들어있고 이거는 조금 달달한 그래놀라예요. 이거 코스트코에서는 큰 용량으로 파는데 작은 용량으로 쿠팡 직구에 있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미주라 통밀크루아상인데 안에 딸기잼 들어있고 너무 맛있어요. 딸기잼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잭시믹스에서 레깅스 두 개를 추가로 구매를 했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입었던 레깅스들은 주로 남색이나 검정색 좀 어두운 종류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밝은 색 입어보고 싶어서 이거는 시크핑크색이고 이거는 블루그레이색이에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색깔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시크 핑크색이에요.